인류 역사의 시작과 미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거냐. 인류 역사가 시작된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영원한 세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실장에 보면 은하나님 만드신 하늘과 땅은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다.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역사상 가장 놀라운 시대 가장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 인류 역사, 긴 역사 속에 우리 같은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불과 몇십년 만입니다 예?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예술이 발달하고 오락이 발달하고 대단합니다 음? 땅 속에 있는 것다 끄잡아내가지고 예 멋있게 장치해놨습니다 고층 빌딩을 호화롭게 막 아름답게 꾸미놨습니다 음.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는 동안에 지구는 다 고물되었습니다 아십니까? 어릴 때는 빨리 커서 어른이 되고 싶은데, 어른, 어른 되고 싶었는데 금방 어른 되죠. 어른 되고 나면 시간 가는 게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이 육체가 쇠퇴해 갑니다. 기력이 약해집니다. 여기저기 고장이 납니다. 눈도 침침입니다. 예, 과거에 그렇게 좋아했던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릅니다. 예. 점점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지구도 유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비를 넘어서 이제는 내리막길이에요 아십니까? 모든 것이 예? 과학과 지식만 발달했습니까 음? 인간의 도덕성은 철저히 파괴됐습니다 인간이 머리로 짜내서 만든 것온 예? 인류를 100분 이상 멸망시킬 수 있는 행복이만들어나왔습니다 예? 언제든지 이 지구는 멸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제가 이 과학자들이 발표한 신문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탐지 표지예요. 지구가 파괴되려고 해서 꽁꽁 박살날려고 해서 꽁꽁 묶고 놨어요 지구는 미치광이. 자 이제 보여드리는 건 전부 신문 기사입니다. 지구는 과연 미쳤는가. 2000년 만에 가뭄. 요즘 지구가 이상해지고 있다. 응? 지구 소멸은 멀지 않았다. 과학자들 13대 요원을더 설명합니다. 지구가 병들고 있다. 응? 지구 종말이 오고 있는가. 예. 메만한 지구 사막이 늘고 있다. 사막과 사라 사막이 1년에 50km씩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검은 대륙 사막과 가속 네? 세계 사막 사막이 자꾸 자꾸 넓어져갑니다 우리 몸에 화상을 입어서 땅굽이 얼만큼 맥히면 죽을 뿐인데요 이 지구가 사막이 점점 점점 늘어나서 얼만큼 내면 이 지구가 죽을 뿐이에요 그거 아세요? 지금 뭔가 심상치 않아요 네? 갑자기 더웠다가 갑자기 추웠다가 네? 한쪽에는 땡땡 가물고 한쪽에는 막 예? 홍수가 나고, 예? 이건 미치광입니다, 지구가. 미치광이. 우리 몸의 온도가, 예? 36도, 의그 사이를 유지해야 되는데, 갑자기 막 38도, 40도 올랐다가 탁 떨어졌다 하면 죽어요. 그렇지 않아요? 음. 지구의 허파, 깊은 상처, 온난화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 그랬어요 지구 허파 역할을 하는 게 아마 진 밀림이라고 그러는데, 마구잡이로 벌채 가지고요. 병든 지구를 살리자. 자, 지구가 병들어 죽어가는데, 사람의 지구를 어떻게 살리겠어요? 예, sos 지구가 죽어가고, 죽어가고 있다. 위기에 처한 지구, 결국 인류는 멸망하고 말 것인가? 그랬죠. 산성비로 나무가 죽어가고.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입니다.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천년 만에 최악의 온난화. 남극 만년 빙이 녹고 있다. 온난화 대지향. 남극과 북극의 빙산이 빠르게 녹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빙하가 빠르게 녹아. 에베레스트 빙하가 녹는다. 남태평양 섬나라 침몰위기. 더워진 지구 섬이 사라져간다. 환경재앙이 몰려온다. 예, 그러니까 이제 빙산에 녹으니까 바닷물이 점점점 파서 섬이 자꾸 바닷속에 들어가 버려요. 음? 인류 모두 산소 결핍 시달린다. 지구의 위기입니다. 최악의 기후재앙 오는가. 음? 한쪽에는 홍수가 나고 한쪽에는 땡땡 가물고 베네시아의 최악의 수 예? 2만여 명이 죽었어요. 예, 곳곳에 지구, 지구촌, 곳곳에 기상 재해 몸살. 한쪽에는 홍수가 나고, 한쪽에는 땡땡 가물고, 예? 기상이변, 지구촌을 강타, 폭설, 폭서, 막 폭설, 예? 폭서 이건 너무너무 막 뜨거운 예? 가뭄, 홍수, 태풍, 끝없는 재난. 응? 지구온난화 그냥 두면 은 10년 뒤에 전 세계 대재앙이 올 거다 그냥 안 두면 어떡할 거예요 에? 기상이변 불길한 지구 이 스몰 월드 이 좁은 지구의 초만원입니다 인구 폭발 지구 인구 1년에 1억씩 증가 에? 2025년에는 80을 돌파하고 2050년에는 100억을 돌파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식량은 반대로 점점 줄어듭니다 에? 더 헝거 벨트, 이 기근지대가 요 적도를 중심해서 자꾸 넓어져갑니다 공해, 대기 오염에 한 기상 이변에 의해서요. 25억이 굶주리고 있다. 세계 식량 재고 크게 줄었다. 세계 식량 재고 바닥나고 있다. 만일 기상 이변으로 이병 때는 대규모 기아가 발생할 거다 그 말이요. 목마른 산하 모든게 죽어간다. 이 아프리카, 인도 저런 지역에서 제가 이 죽어가는 이 장면을 직접 보고요 예? 같은 사람으로서요 어쩔 줄을 모르겠다고 라이 죽은, 죽은 굶어 죽은 애들이에요 이거 응? 소말리아에서 예, 굶주린 사람들이 줄지어 앉아서 뭘걸 달라고 기다리고 왔습니다 지구촌에서 하루에 4만 명씩 굶어습니다 오늘도 4만 명 내지 5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거 아십니까? 굶는 사람 8억 한해 1,800만 명이 죽어가요. 21세기 최대 위기는 식량난이 될 것이라 내내 세계 식량 대란 우려